정말 오랜만이다. 마지막 플레이 4월 1일 플레이시간 4,401.1시간. 거의 뭐 1년 만이네. 와 진짜 오랜만이다. 마지막 플레이 2020년 8월 25일. 자 오랜만에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정말 오랜만에 보는 화면이다. 팀포를 다시 깐 거거든요?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. 복귀하고 나서 첫 번째 게임이네요. 첫 번째 게임. 이게 할로윈이네. 아이 룩도 진짜 오랜만이다 일단 한번 음, 오랜만에 왔으니까 스파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으로 하는 투컴 세팅이라 지금 아직 완전하게 편하진 않아요 아이 에임 안 맞는거 봐 많이 오니까, 신나네요. <웃음> 그래, 그래. 처음으로 죽었다, 처음으로. 메이그리스? 아니지, 메이그리스? 기억하겠다. 지금 메라제보스 미션이 있거든요? 저를 잡아야 되는 게 미션인데, 그런데 없잖아. 난 이제 들어왔 거요 와, 이거 에임 연습 안 되는 거 없어요. 허... 허... 허... 허... 허... 허... 허... 허... 야 허... 허... 허... 허... 허... 허... 허... 허... 허... 허... 다 허... 켰 허... 허... 허... 허... 허... 허... 야나매직이야 너희 힐 해줄게 죽어 이어아 맞다 애들 다 지금 <웃음> 해골선 간 거구나 어쩐지 애들이 없더라 못 맞춰 클래식 효율안 좋습니다 저거 와. 하쟤우스파이 슈퍼 스페 새로운 걸 슈퍼 스피드로 먹고 빼자 슈퍼 스피드 백셉 <웃음> 그만 좀 들어와 그만 좀아 진짜 매라 좀더재밌겠뭐 <웃음> 하냐 <웃음> 지금 휴전인데 <웃음> 지금 휴전이야 이거 휴전. 거의 105887902 친구 지금 휴전이야 휴전 <웃음> 귀엽네요 안전한 안전한 안전한 줄알 안전한 줄알아전한요안전 뭐야 아니 공안을해왜 공격도 안하고도알만 치는데 헬로 줄 알았어요? 안전한 줄 알았어요? 안았는데 재력 또 싸우느라 또 시간을 버리고 있네 요 자 이건 고통 그 자체야 자이배룰또 라운드 종료까지 이걸 또 계속 이지, 이시도 해야되는거잖아 좀 너무 자주 나오는거 같아 적당히 나으면 좋겠어 응 누가. 응 누가. 아니! 음. 오케이 담당 일진 다시 하러 간다 승하가 없나 보네. 오이씨 뭐야? 제 <웃음> 로저 바다가 나쏠 뻔했어. <웃음> 도박 게느라 재밌어? 아 진짜 세상에 이 망할 게임. 너이 개. <웃음> 세상에. 베라치무스 너이 새끼. <웃음> 안 되겠다. 아. 말이 안 된다 진짜 헤비 가야겠다 이거 못 참아 못 참습니다 이거 소리 받는다 야 개꿀 죽어라! 아 세상에 음.. 안돼 올라가 안 받아줘 차가 가저 아. 왜? 뭐야 이거 죽었어 슈퍼 스피이 슈퍼스피드 헤비대전 보여주마 뭐야 <웃음> 짱무섭네 어딘가? 그래 안가? 쩔쩔 뭐야? 빨리 뭐야? <웃음> 세상에 안돼! 어어 <웃음> 그릿 부스트 다 죽어라 그거. 그래 아니지 이게 끝나는게 좋은게 아니야 이게 끝나한 한 라운드를 더해야돼 블루팀아 생각을 좀 해봐 이거 이거 한판 <웃음> 야 무슨 라운드 하나가 20분이 걸리냐 어 안돼 안되지 안되지 메라즈문 <웃음> 진짜 그지같은 메라지문 쓰는 어? 그래서 메라지무스 게임이 끝나도 나오네 뭐야 잘가라잘가라 블루티 여기 우리 저항잘 찍어주고 있는거 맞지? 그치? 렇왜 안죽어? 왜 안죽어? 아니 뭐야 <웃음> 뭐야 아앗! <웃음> 아 진짜 세상에! 아우 진짜 이 그.. 아우 진짜 메라주부스 이... 아니 이거는 못참지? 뭐 <웃음> <웃음> 이건 뭐 참지? 어떻게 참아 저걸? 봤나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<-moyle> <웃음> <웃음> 갔네 오우씨 진짜 맞출뻔했다 <웃음> 문점퍼는 그냥 중력이 낮아지는 겁니다 뭐, 뭐 그렇게 크게 다를게 있긴 한 있, 있나 싶긴 한데 확실한 거 이거 하면은 스카웃 변장을 되들이 몰라 <웃음> 점프력이 엄청 높거든. 파이프 죽어라 매딕 죽어라 하나도 죽어라 다 죽어 나 빼고 다 죽어버려. 오. 어떻게 안느꼈어너 뉴비구나 고맙다 응좀안가그이 음, 잔인한 거 보세요 이거 <웃음> 야 점수 차이 봐 절반이야 절반 절반 이상이네 빙사기 아 맞아 이거 제가 못 해봤거든요 메갈로 해보고 싶다 하지만 이제 저는 곧 방송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여러분들 기다리는 그 방송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할로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한번 시, 시장을 한번 가볼게요. 야, 정말 뭐, 언유들 이렇게 많아. 정말 새로운 것들 많네. 야, 이거, 이거 새 언유지, 이거. 이야. <웃음> 이게, 이게 이번에 나온 보장인가? 그치. 아 오늘 세원이 많이 뽑았네. 나도 한번 상착강을 해볼까. 어, 나도 있는데, 나도 같이 떠야지. 모두 <목소리도> 은근 거래하는 사람 많았거든요. 가자, <목소리도> <여기까지 하자>. 가자. <웃음> 어 뭐야 나 킬바인드 사라졌네 초기하니까 다 졌다 사라졌어 킬바인드를 다시 만들고 됐어 여기까지 다음에 또 봅시다 바이